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다의 사성제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부다의 깨달은 사성제는 예예. 예. 이름과 말은 아주 쉬워요. 아 그래요? 그런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부처님 되는 길, 예. 이걸 성스러운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사성제에 네 가지 길이 있거든요 예. 그 어떤가를 한번 말씀 드리겠어요 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아 부처님께 물었어요 예. 당신은 신입니까? 그렇지 않다 했어요 아. 당신은 천사입니까? 그렇지 않다 고 그랬어요 예. 당신은 성자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아.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글쎄요.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있어요. 깨달다가 붙다거든요 네. 붓다 붙다, 붙도 부후. 산스르리트 있죠? 네네. 부후에서 왔어요. 아 그렇구나. 깨닫다. 예. 눈을 뜨다. 지각하다 있죠. 예.라는 동사에서 왔거든요. 예. 깨달은 사람이라는 이 명칭이. 그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부처님은 인생의 잠에서 깨어나, 그로서 인류에게 했죠. 기쁜 진리를 전했다는 뜻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 사성제라는요, 예. 첫 번째 고제가 있거든요. 고제. 예. 고제의 원인은 집제에 있어요. 직제. 집제. 예. 고제는 결과예요 예, 예.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처해 있는 불안전한 현실과 그 불안전한 존재를 유지하려고 겪게 되는 고통과 노력을 고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고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개체들이 스스로 유지하려고 힘들이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고 답답합니까? 아, 알겠습니다, 스님. 현실의 괴로움이란 저기 제가 운을 좀 찔터니까요. 예, 예, 예. 저 설명 좀해 주세요. 그 현실의 괴로움이 있죠, 한, 현실 우리. 이게 예. 예, 팔고가 있어요. 예, 팔고. 첫 번째 팔... 생 있죠? 예, 생. 태어남도 괴로움이 우리는 태어나면 왜 괴로운가 그랬잖아. 예. 얼마나 힘들어요. 태어날 때. 그렇죠? 예, 예. 삶 자체가 힘드니까요. 예. 두 번째 노 있죠? 예, 노. 늙어감도 괴로움이에요. 그쵸. 서울이 무상하니까. 예. 세 번째 병 있죠? 병 드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아프니까. 맞아요, 스님. 네 번째 사 있죠? 예. 결국 우리는 죽게 돼 있잖아요. 죽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 없어지니까 아. 그리고 다섯 번째 애별리고 있죠 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니까 괴로워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또원증희고라고 있거든요 원수와 만나는 것도 크게 괴롭죠 괴롭죠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굽을 듣고 있죠 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괴로움이 와야 안 와요 오죠, 오죠? 예. 예. 다섯 여덟 번째요. 예. 오음선구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온이라고도 해요. 오온. 예예. 예. 이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예. 예. 그 오온이라는 것은 색 수상행식을 말하거든요. 몸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물질과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예. 집재가 있거든요 집재 예. 고재의 원인이에요 집재가 고재의 원인이다 고 상태 되는 가래 있죠 가래 가래에서 오는 번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 번뇌가 가래는 뭐냐면 끊임없이 유지하라는 탐욕과 망상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가래가 있으니 한진치가 생기고요 예. 윤회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한다 예. 연기법을 모르기 때문에요 아... 이런 것은 아직 있죠 아지. 주관적인 주장 때문에 그래 자기 또 집착이 있거든요 예. 놓지 못하는 미련 때문에 이 거기에는 욕애가 있거든요 예. 감각기관이 업으로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애라는 것이 있거든요. 업의 예. 몸에서 영원히 실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또세 번째는 무유애가 있어요. 허무주의로 퇴락이나 범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 멸제가 있거든요. 멸제. 예, 도제의 결과예요. 예. 무지는 고 근본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무지로부터 비롯된 윤회의 고리를 끊고 있죠 해탈을 이루는 것이 열반이라고 했어요 열반이라는 말 많이 쓰죠 예, 예. 이걸 이르바나라고 하거든요 예. 나는 심지를 끌어내린다 예, 불붙은 심지 있죠 예. 불길을 꺼지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이 마음의 구제라고 그랬어요 홀홀 타오르는 불길을 내리고 치솟는 욕망을 끊고 고요한 맑음이 있죠 환히 세상을 밝히는 오로지 밝음만이 등불이 된다고 했어요 열발을 성취한 사람은요 완전한 인식과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지혜를 갖고요 인간을 부속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있죠 예.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세속의 일상사로부터 벗어나 현실의 생활과 세계에 대해 무관하고 초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 열반에 든 사람은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아파하고요 그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번째는요. 예. 도제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도제. 예. 멸제의 원인이에요. 이것은 부처님이 발견하고요 걸어간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이 팔 정도예요. 팔 정도다. 여덟 가지 길이에요. 예. 일체 중생 실불성이라고 그랬어요. 예.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불성을 알려준 것이 부처님이세요 아, 예. 모든 중생이 하나 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 세계와 나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을 물라동근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려면 보살의 지혜와 예. 실천에서 오는 끊임없는 사랑의 자리 있죠 예, 예. 이게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팔정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팔정도에서 나온다 예예 예. 예. 그래서 팔정도 여덟가지 길을 갖다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예, 예 제가 운을 띄울게요 선님 예. 정견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정견은 바른 예.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아, 견해 사성제와 이치 등 법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예. 인생과 세계에 와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정립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 정사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정사는요, 예. 바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 생각할 바와, 예. 안할 바를 잘 분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정견과 정사는 개정의 사막 중에 해해 해 해당되는 거예요. 아. 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저두번세 번째 저 정어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정어는요. 바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언어. 바른 말. 거짓말 예. 망어 있죠. 예, 예. 꾸민 말 예. 기어 있죠. 예. 이간질하는 말 양설 있죠. 예. 욕설 안 하는 거 악구 있죠. 예. 이런 걸안 하는 것을 정어라 고 그래요. 그럼 저네 번째 정업 좀 알려주세요. 정업은요. 예. 바른 행동과 바른 직업을 말하는데 어떤 거냐 불살생이 있죠 예. 함부로 죽이지 않는 거 생명 존중하는 거예요불투도 주지 않은 것을 뺏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불사음 있죠 제가자는 예. 자기 부인 위에 남을 남녀를 갖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거 참 힘든데요 아, 그 힘들어도 해야 되는 예, 거예요그 예. 다음에 이제 예. 출가자 있죠 예. 출가자는 남녀 그런 관계를 생각하지도 많지만 마음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초기불교에서는 사음을 제1계에 뒀다고 랬잖아요오마에다스 명. 그렇게요 중요한 거예요 불사음이 예.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있죠 예. 정명 정명은요 바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생활 예예. 예.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의식주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 직업을 가지고 예. 그래서 정어 정업, 정명은요 개정의 사막 중에 개회해당계요개유에 개율. 아, 해당하는. 예예예. 예, 예. 자 그럼 스님 여섯 번 정정진에 대해서. 정정진은 네. 앞으로 노력하고 나가는 걸 말하는 건데요. 아, 앞으로 노력하고요. 예. 바른 노력을 말하는 거. 예요 반일하지 않고 있죠. 네. 물러섬이 없는 불퇴전은용맹정진를 말하고요. 예. 불법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위법 망구의 정시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럼 저 정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일곱 번째 정념은요. 예, 정념. 다른 기억이에요. 부처님의 말씀한 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예, 기억하겠습니다. 예, 정... 생각할 예. 바에 따라 잊지 않는 거 있죠? 예. 이 말이 뭐냐? 부다의법 진리를 말하는 거고. 예. 고도라고 하는 말이 있든요옛꽃자이다 길도자 예, 예. 이건 말하는 뭐냐면 붙다가 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 있죠? 예, 정정. 정정이 있죠? 이건 이제 깨달음을 오기 위해서는 수행을 할 때면 삼매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삼매. 예, 예, 바른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도 마음의 동요가 없는 일신 삼매 있죠? 예. 마음이 한 가지에 집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정정진하고요 정념하고요 예. 정정은 정... 개정의 사막 중에 있죠 예. 이게 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 아... 여지껏 예. 성스러운 부단의 깨달음을 예. 음의 사성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